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들매곡간입니다 올겨울에는 예년보다 추위도 덜하고 눈도 많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겨울에 양이 제법 많은 비가 여러번 내려졌고 지난주에는 눈도 제법 많이 와서 여기가 하얗게 이렇게 덮여있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이제 겨울에 움츠러들였던 이제 나물들 약초들 야생화들이 새싹을 내밀기 시작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들매곡간 놀이터에 2020년 봄의 시작을 알리는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야생화를 키우려고 여기 풀을 뽑고 나무들 있던거 베어내고 하면서 조성한 곳인데요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면서 가장 빨리 꽃을 피우는 복수초 입니다. 복수혈전 할때 생각나는 그 복수가 아니고 복과 장수를 의미하는 복수초 입니다. 미나리 아제비가 식물이기 때문에 여기서 약으로는 소량씩 쓸 수가 있지만 섭취하시면 중독사고를 일으키는 복초입니다. 자, 복수초고요. 여기에 제가 이 꽃을 좋아해서 야생화를 좋아해서 복수초 몇개 심어놨더니 씨앗이 떨어져갖고 제법 많은 양의 꽃들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수초와 함께 대표적인 봄꽃으로 통하는 노루기도 이제 싹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피어날 때 솜털이 뽀송뽀송한 모습이 노루의 귀를 닮았다고 해서 노루기로 부르는 야생화 입니다 분홍색 흰색 뭐 청색의 색이 나는 야생화들이 조금 있으면 피어 줄 건데요 어릴때는 여기서 조금 더 커서 잎이, 잎이 만개가 되면 나물로도 활용한다는데 항암 효과가 있어서 나물로 활용하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노르기 역시 미나리 아제비가의 식물이기 때문에 많이 드시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장이세신 노루장자 귀자 세신의 대용품으로 사용하던 장이세신 이라는 한양명으로도 불립니다 여기에 노르기도 심겨져 있어서 조금 있으면 노르기들도 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요거는 변산반도 부근에서 처음 발견되어서 변산바람꽃으로 이름이 붙여진 야생화 입니다 이른 봄에 복수초, 노루기, 노도바람꽃 등과 함께 가장 먼저 꽃을 피우는 야생화 입니다 요 며칠 날씨가 쌀쌀해서 이 꽃잎의 상태가 좀 싱싱하지못하지는 하지만 여기에 이렇게 꽃들이 씨앗이 떨어져 갖고 새싹들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여기 바람꽃 종류들이 우리나라에 여러 종류 있습니다. 여기 변산바람꽃 부터 시작해서 노도바람꽃 나도바람꽃 꽁의바람꽃 만주바람꽃 호라비바람꽃 등등 여러가지 바람꽃이 있는데 여기에는 아네모닌이라는 독성물질이 있는데 이것을 약으로 쓴다고 소개한 분들도 계시는데 약으로 사용할 때는 잘 법제를 해서 사용해야 되지 그 아네모닌이라는 독성물질이 우리 몸을 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복통을 유발하고 그 설사, 배탈이 나게 할 수도 있는 독성물질이 섞여 있기 때문에 약으로 사용하기보다는 야생화로 보시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봄물 일깨우는 야생화 변산바람꽃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산가 소개하면서 이 처녀치마도 소개해 드렸잖아요 처녀치마 요것은 우리나라 자생종이 아니고 일본에서 야생화로 들여온 품종입니다 꽃도 우리나라 자생종 보다는 이쁘지가 않고 좀 볼품이 없어요. 동백꽃하고 이전여치마하고또 한가지 있는데 뭐지? 이 세가지 추출물로 비만과 당뇨를 억제하는 추출물을 발견해서 특허출원도 되어있는 아주 소중한 우리나라의 자생식물입니다. 여기도 지금 새싹이 하나가 뾰족하게 올라오는데 요 친구는 참좁쌀풀이라는 그 야생화입니다. 우리나라 희귀 식물이기도 하고요. 어릴 때는 어린 수는 나물로도 먹을 수 있고 여름 무렵에 꽃이 노란 꽃이 굉장히 이쁘게 피는 야생화인데 여기에 원래 이 주변이 전체가 참좁쌀풀이 있었는데 제가 저쪽 너머로 저쪽 너머 쪽으로 이동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가 된장찌개 끓여 먹는 산달래도 여기에 씨앗이 떨어져 갖고 조금 보이고 있고요 봄철에 야생에서 자생에서 가장 일찍 나오는 나물이 아마 산갓을 제외하면 노지에서는 산마늘이 아닐까 싶습니다. 겨울철 인데도 이렇게 벌써 꿈이 도달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것은 나물로 사용하려고 기르는 것이 아니라 무늬종 식물입니다. 무늬종 식물이라서 제가 이곳에서 기르다가 이제는 씨앗도 받아서 몇몇 분들한테 나눔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 그늘인데도 이렇게. 산마늘이 싹이 올라오고 있죠. 또한 올해도 여기서 씨앗을 받아서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나눔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좁고 산이 많은 지형이지만 이 산에서 나는 각종 나물들 약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너도나도 야생에서 나는 것 채취하기만 하고 돌려 놓지 않는다면 우리가 소중히 가꿔야 되는 산나물들 약초들이 멸종하게 될 것입니다 들매고가는 이런 곳에서 채취한 씨앗들 나물들 같은 것 이런 것을 자연에다 되돌려 놓는 일에 조금이지만 보탬이 될까 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새까맣게 올라오는 요 식물 무엇인지 아십니까? 멀미약 퀴미테를 만드는 재료인 스코폴라민과 히아스시아민이 함유되어 있는 독초 미치망이 풀입니다. 이 히아스시아민과 스코폴라민은 세계 10대 의약품의 원료로 들어가는 재료입니다.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나물로 오인해서 섭취를 하게 되면 소가 뜯어먹고 미쳐서 날뛴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을 만큼 굉장히 독성이 강해서 함부로 섭취하면 안되는 유독식물입니다. 이 식물이 단계지치라는 나물하고 비슷해서 종종 오인해서 나물 중독사고가 일어나곤 하는데 구구는 이렇게꼭 생강같이 생겼어요. 생강같이 생겼는데 이제 이런 어린 모습도 보여드리고 하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차츰차츰 하나씩 이렇게 봄이 오는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쥐오줌풀 강원도 지역에서는 중댕가리풀이라고 하는 그 민망한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거든요. 나물로도 활용하는데 봄철에 올라오는 연한 순을 잘라서 무쳐 먹으면 상당히 별미의 나물이기도 합니다. 꽃도 이뻐서 야생화로도 키우는 분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 식물에서 추출한 원료로 불면증 약을 개발해서 유럽에서는 꽤 많이 시판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러한 자생식물들 흔하지만 하찮게 여기는 이러한 자생식물들에서는 우리 사람들의 건강을 이롭게 하는 그런 유익한 물질들이 많기 때문에 멸종이 안되도록 소중히 가꾸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나물로도 쓰이고 불면증치료제로도 쓰이는 지오줌풀입니다. 족돌이풀이죠. 꽃이 그 옛날 전통 홀레 때 쓰던 족돌이의 모습을 닮았다고 해서 족돌이 풀로 불리고 생략명은 세신입니다. 그 고려 은단 은단 만드는 은단의 재료로도 들어가고 마취 재료도 예전에는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 한간에는 독성이 있어서 먹지 말라고 하는데 장아치로 만들어서 그 여러분들에게 그 약선 음식으로 소개도 하신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이 계시는데 지리산 사녀초 학교라고요. 그분 영상에서도 보시면 이 족토리풀 먹어도 탈이 안나는 굉장히 별미의 나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걸 자꾸 방송해야 되는 이유 치명적인 독성이 있는 것은 먹지 말아야 되겠지만 누군가를 통해서 임상실험이 되고 독성이 없는걸로 밝혀진 것들은 조심스럽게 하나씩 소개하는 것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약으로도 쓰이고, 나물로 사용해도 괜찮은 족돌이풀입니다. 네, 요것은 작약입니다. 그 백작약, 흰 꽃이 피는 백작약인데, 나물로는 사용하지 않지만, 그 부인까지란에는 굉장히 좋은 약성을 보이는 백작약입니다. 꽃이 아름다워서 저는 야생화로 키우고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만 좋은 게 아니라 요즘에는 그 애완동물 기르는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애완동물 기르시는 분들이 천만 명이 넘다고 하는데 예전에 저희 어릴 때 집에서 기르던 큰 강아지들이 뭐 이유 없이 뭐 침을 흘리고 뭐 이렇게 설사를 하고 배탈이 났을 때 작약 끓인 물을 같이 개밥그릇에다가 섞어 주면 신기하게도 잘 치료가 되는 그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른들은 자약을 가지고 강아지 산삼이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이자약뿌리가 여러가지 강아지한테 일어난 질병을 치료하는데 굉장히 효험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작약입니다. 양지바른 곳에는 그 야생화로도 이쁘고 나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벌깨동굴 또 이렇게 벌깨동굴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벌깨동굴은 그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데 나물로도 굉장히 별미의 맛이 납니다 깻잎과 같은 향이 나는데 깻잎의 특유한 그런 강한 향은 나지 않지만 고소한 맛이 일품이고 많이 채취하면 말려놨다가 묵나물로 활용해도 좋은 야생화가 이쁜 얼떼덩굴입니다 까실숙부쟁이입니다. 까실숙부쟁이는 국가과 식물인데 야생화도 이쁘고 많은 곳에 분포를 합니다. 분포도도 굉장히 많은데 잘 몰라서 사용을 안하는 것 같습니다. 나물로도 활용하고 야생화도 이쁜 까실숙부쟁이 자세히 보시면 잎에 무늬가 들어있습니다. 좀더 커야 무늬가 화려해지는데 이가실숙부쟁이는 제가 무늬종으로 키우고 있는 그런 품종입니다. 제가 놀이터 화분에다가 키우는 산개불주머니입니다. 이게 독초 먹지도 못하는 걸왜키우냐고요 <웃음> 보시는 것처럼 무늬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계속 키우고 있는 산괴불주머니입니다. 영동지방, 강원도 영동지방에서는 개미나리라고 부르면서 봄철에 어린 손을 채취해서 삶아서 여러 날 흐르는 물에 울고서 나물로도 활용한다고 하는데 독성이 있는 식물이니까 가급적 안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산괴불주머니입니다. 자 여기는 플랜트 박스죠. 여기 플랜트 박스에는 제가 다양한 나물들, 야생화들을 심어 놓았습니다. 자, 이것은 갯기름 나물입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사먹는 방풍나물로 부르는 그 나물이 정명이 갯기름 나물입니다. 갯기름 나물 작년에 여기다가 씨앗을 파종했는데 막 잡초들과 섞여서 크게 성장을 하지 못하고 제가 관리를 잘 못했더니 그렇게 크게 성장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잘 관리를 해서 씨앗도 받고 저도 나물로 먹고 하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씨앗을 나눔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방풍나물로 알려진 갯기름나물입니다. 요 박스는 참나리 참나리 중에서도 노란 꽃이 피는 참나리입니다. 요 구근에서 작년에 꽃이 피고 주화가 달리고 그 주화들이 떨어져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이 주화들이 싹이 나 뿌리가 내렸습니다. 겨울에 그냥 땅 속에 묻히지 않고 이렇게 흙 위에 노출되어 있는데도 뿌리를 내리고 얼지 않고 따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참나리입니다. 작년에 제 야생화 모임하는 지인께서 제가 이런거 좋아한다고 두메부추 씨앗을 받아다가 저한테 주셔서 제가 파종해서 여기다 옮겨 심었는데 아직은 어려서 그런지 두메부추의 특성이 잘 안나타나고 있습니다. 두메부추는 일반 부추보다 잎도 넓고 키도 작아서 먹을 것도 많은 것이 특징인데 울릉도에 가면 많이 있지만 일반 내륙에서는 많이 보이지 않는 주메부추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기 제 놀이터 들매곡간 놀이터에서 지금 복수초부터 시작해서 가을에 감국 산국 구졸초가 질 때까지 다양한 야생화와 나물들 약초들이 피고 또한 가을쯤이면 질 것입니다. 이제부터 시작인데 다양하게 아직까지 많이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몇몇 성급한 식물들이 올라오고 있는 것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계속해서 이곳에서 올라오는 식물들 야생화 약초들을 소개해드리고 또한 멀리 자생지에 가서도 다양한 약초들, 산나물들, 야생화들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들매곳간이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들매곳간 최고의 보약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매곳간입니다